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거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이 시계는 랑데부 시계입니다. 나이트 앤 데이트 랑데부 시계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6시에 문 페이스 같은 게 있죠. 이게 밤과 낮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인데요. 제가 팔목이약 17.5에서 18cm 정도 되는데 이 끝에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간신히 찰수 있는 정도의 시계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D 버클이라서 살때 아주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보시면 물결 무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18K 로즈골드 자는 밖에 이렇게 되 있고 물결 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풀러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세팅이고요. 베젤의 크기는 3 4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3.4cm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8K 핑크 골드입니다. 그리고 제윈 엘리게이터 스킨이고요. 이렇게 디버클입니다. 얘가 르쿨트로. 뒤에는 이와 같이 약간의 사용감이 있는 제품입니다. 제윈 엘리게이터. 뒤에는 시스루 백이고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디버클입니다. 이걸 굴뚜리에 각인이 있고요. 케이스를 보시면 약간의 유광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베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한 줄이 장식이 되어 있는 게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다이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시계의 최대 파워 위접 시간은 43시간이고 방수는 생활방수 정도 되는 살짝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 옆에를 보시면 보통 부분 페이즈는 일반적으로 조정을 할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와 같은 제품이 아니고 시간을 돌렸을 때 바로 반응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 시간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돌렸을 때 이 문양은 태양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11시라고 하는 건 오전 11시를 뜻합니다.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 태양이 넘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후 2시, 태양이 거의 넘어가고 오후 6시 그리고 달과 별이 나오는 이런 시계 아까 맞췄다시피 이때 11시는 밤 11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6시 쪽에 있는 창으로 낮과 밤을 알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다지 다른 특별한 습색은 없고요. 이렇게 돌리는 시간을 조정하고 아래쪽에 있는 밤과 낮을 조정하는 창을 조정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닫고요. 뒤에는 말씀드렸다시피 c t h r o u 의 오토매틱인데 최대 파워 유지 시간은 43시간입니다. 내글루 꿀트리에 각인이 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용 시계인데요. 이 크기가 베젤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번 아까 시계를 차 봤죠. 그래서 남성이 차도 약간 손목이 얇은 남성이 차도 무리가 없는 그와 같은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걸 루쿨투르 랑데부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